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1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구청 앞마당의 합동 분향소를 마련해 운영했습니다 지난 3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2040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마음건강 친화기업 인증식이 열렸습니다 제168회 강서지식비타민강좌가 오는 11월 12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강서구가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구청 1층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해 운영했습니다. 강서구는 국가 애도기간 중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태원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구민들의 애도와 추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합동분향소는 오는 11월 5일까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됐으며 추모를 원하는 구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군은 국가 애도 기간, 구청이 주관하는 축제 성격의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사고 발생 위험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안전한 강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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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2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2회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이사회 및 장학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송진수 강서구장학회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먼저 2023년 이사 선임의 건을 비롯해 올한해 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 보고와 내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 및 장학생 선발 계획안 심의의 건 등이 논의됐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는 그동안 강서의 인재는 강서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